다들 멋있는 남자가 되고싶은 욕구가 있잖아 음. 근데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음. 오늘 방법 알려줄게 다들 생각보다 쉬워서 놀랄걸? 여자들이 남자를 원하게 만들려면 일단 인상을 바꿔줘야 된다고 인상을 어떻게 바꾸냐 하나 네. 되겠어. 좋아, 그래서 일단 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외적인 모습을 관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상이라는 게말 그대로 딱 눈앞에 처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 중에서 특히 얼굴 피부랑 채취는 진짜 큰 요소예요. 음. 솔직히 생각을 해 봐요. 어, 이목구비가 진짜 잘생겼어. 근데 이제 딱 가까이 맞잖아. 너 얼굴이 막다 분하고야 피부가 너무 안 좋아. 그럼확 깨잖아. 어쩔 수가 없어. 피부 관리 진짜 해야 돼요. 피부 관리는. 또 만약 피부고 외모고 다 좋아. 근데 딱 가까이 갔을 때 대화를 해. 하는 순간 입에서 아가리 똥내 난다. 어우, 가까이하기 싫을 거 아니야. 솔직히. 또 그거 알아요? 여자들은 남자를 판단할 때 장난식으로 약간 키스 가능 여부를 판단하더라고 음. 솔직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이거 진짜 정확한 것 같아요 키스할 때 생각을 해보면 사람 몸이 엄청 가까이 맞대고 있어 얼굴도 심지어 가까이 맞대고 있어 이러면 피부가 진짜 잘 보일 거란 말이야 심지어 뭐 채취든 뭐 입에서 하는 냄새든 진짜 잘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남자 관리는 솔직히 말해서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서 조금만 신경 쓰잖아 그럼 바로 알파메일 되는 거야 어. 일단 스킨케어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제품은 일단 남녀노소 할거 없이 진짜 모든 피부 타입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피부 전반적으로 그냥 복합적인 피부에 다 도움을 주는 화장품들이니까 참고하세요 오케이. 첫 번째 에스트라 테라크네 토너 일단 세안하고 나면 토너부터 써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법이야 법 그 중에서 이에스트라테라크드 토너는 그냥 모든 피부 타입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토너예요. 유수분 밸런스라는 말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음? 이게 사실 우리 피부 자체가 유분이랑 수분, 둘다 컨디션이 좋고, 이제 밸런스가 서로 맞아야 피부 상태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건데, 이걸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 솔직히 피부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화장품을 쫙 깔아놓고, 뭐, 계절마다, 아니면 뭐, 본인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피부 화장품을 사용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 은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일단 귀찮고, 그 일일이 언제 다 알아보고 있어. 근데 이거는 피지 분비량도 조절해주고, 수분 충전도 동시에 해주느라, 그냥 더해놔야지 좋다니까? 어? 아까 말했던 그 유수분 밸런스를 그냥 제대로, 그냥 제대로 잡아주는 애요 사용법은 뭐 패드에 이렇게 묻혀서 살살살살 발라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사실 귀찮잖아요. 응. 그냥 손에 적당량 이렇게 묻혀가지고 얼굴에 다 발라. 이게 흡토라는 거예요, 흡토. 흡수시켜서 사용하는 토너 다음은 이제 세럼 단계인데 이제 얼굴에 있는 토너가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제 세럼을 발라줄 차례예요 이것도 같은 에스트라 제품인데 얘는 이제 흔적 진정 세럼이에요 이게 왜 만능템이냐 하면 보통 세럼이나 앰플은 뭐 흔적 케어면 흔적 케어로 따로 뭐 수분 진정이면 수분 진정 따로 이렇게 기능을 나눠서 출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정이랑 흔적 케어 동시에 잡아주네 애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센세이션 하는 거예요 아무리 트러블을 진정시켜놔도 그 위에 남아있는 흔적들은 사실 조금 오래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트러블을 진정시켜주는 것과 동시에 흔적 케어도 해준다니까 그럼서 효과가 진짜 좋더라고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가 남자들은 약간 화장품에서 냄새 나고 좀 끈적거리고 그런 거에 거부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던 에스트라스토너도 그렇고 세럼도 그렇고 향이 1도 안 나고 제형이 너무 가벼운 거야 제형이 너무 가볍고 잘 발리니까 그 끈적, 그 끝에 남는 끈적이 는거 진짜 1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남자들이 진짜 그냥 모든 피부에 다 사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이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음. 이제 세럼까지 어느 정도 흡수시켰죠? 그러면 이제 크림을 바르자는데 얘를 바를 거예요. 이게 진짜 제 인생 크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피부가 진짜 예민하고 진짜 트러블이 많았던 피부거든요 근데 얘가 진짜 구원해줬어 얘를 쓰고 난 이후로 트러블이 진짜 거의 안 나요 다들 시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만 하면 화장품에 다 시카라는 이름 다 넣잖아요 음. 시카가 재생이라는 뜻인데 이 인테카 크림은 이제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시카 크림보다 진정 효과가 훨씬 더 뛰어난 제품이에요 쉽게 말해서 시카 위에 인테카 이게 크림이 제형을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입자가 모공의 5 0 0분의1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지 흡수가 진짜 빠르고 트러블 진정되는데 효과를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게 또 이게 다 바르고 나면 촉촉하게 이제 수분감이 남아있어서 수분도 충분히 보충되는 느낌이고 겨울을 제외한 그냥 모든 계절을 다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음. 이제 크림까지 다 발랐으면 마지막에 선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선크림. 오케이 okay. 남자들 솔직히 귀찮아서 안 바르는 거 많이 알고 있는데 늙기 전에 관리해줘야 된다고 진짜로 남자들은 솔직히 뭐 선크림 바르고 나서 생기는 백탁현상 때문에 잘안 바르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솔직히 수분 선크림이 너무 잘 나와요 백탁현상이 없어 일단 이 친구는 수분 선크림이다 보니까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그냥 진짜 수분크림처럼 진짜 촉촉하게 잘 발리는 거야 근데 심지어 얘는 수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정 효과까지 있더라고요 말이 되냐고 선크림이 진정 효과라 이게 그리고 진짜 대박인 거 알려줄까요? 이거 남자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사실인데 선크림은 보통 2차 세안까지 해야 되는 게 약간 국룰이거든요 피부를 위해서 잘안 씻겨내니까 근데 얘는 1차 세안으로 끊도돼 솔직히 지금까지 어려운 거 1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은 모든 피부 타입에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안심하고 쓰라고 음, 한번 써봐요 진짜 좋다니까 다음은 메이크업 알어 알어 뭔 남자가 화장이야 이럴 수 있어 예. 나도 그랬었거든 결과를 보고 나면 마인드가 바뀔 거야 일단 실제로 잘 팔리고 유명한 제품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얘가 올리브영에서 MD가 유일하게 추천했던 남자 꿀템이에요 이게 오브제 스틱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데 사실 저도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짝 좀 그렇긴 했어요 좀 거부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되게 주춤했는데 막상 한번 써보고 나니까 어, 돌이킬 수 없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요즘은 이거 안 바르고 나가면 어디 안 가요 뭐랄까? 내 자존심 지킴이가 되어줬달까그 음? 정도로 얘가 효과가 진짜 좋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화장한 티가 막팍 막 난다 막 우리가 생각하는 화장들은 뭐 여자 화장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티가 난다는 게 아니야 진짜 자연스럽다니까 아 그냥 됐고 일단 한번 보여줄게요 일단 위를 에 열면 이게 가운데는 로션이고 가장자리는 파운데이션이랑 선크림인데 이런 게 솔직히 다 남자들 귀찮아하는 거 알고 신경 쓴 부분이에요.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에 미친듯이 바빠가지고 스킨케어 할 시간도 없다. 어? 그러면 그냥 씻고 일어나서 이거 하나만 바르면 되는 거야. 이제 반대편은 이렇게 극세모 브러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르는 게 진짜 너무 쉬운 거야. 이걸 딱 열어서 삭, 삭, 삭. 이제 이 브러쉬로 삭, 삭, 삭. 봐봐 이게 발리는 게 너무 편하다니까 보세요 여기는 안 바른 쪽 트러블들이 좀 보이죠 울긋불긋한 것들 빨간 것들 여기 봐봐 얼마나 깔끔해 이래서 화장을 하는 거라니까 남자들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쉬워 그냥 파운데이션을 그냥 스틱으로 쓱쓱 바르고 밑에 붓으로 브러쉬로 쓱싹 쓱싹 쓱싹 그냥 다 가려주면 끝이야 이만큼 편한 게 어디 있어 진짜 우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니까. 내 얼굴을 계속 보게 돼 솔직히 진짜 자연스럽게 보정 잘되지 않았어요? 응? 아 너무 좋아 이거 <웃음> 그러니까 제가 괜히 이게 내 자존심 지킴이가 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 진짜 내 자존심이야 이게 지금 <웃음> 솔직히 피부만큼 중요한 게 입술이에요 입술 입술만 관리해도 솔직히 사람 인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솔직히 그냥 연예인들 생각을 해봐요 연예인들 입술 바르고 안 바랐을 때 차이가 진짜 크단 말이야 오죽하면 예능같은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연예인들 하는 게 입술부터 챙기는 거야 어. 그만큼 입술이 얼굴 인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 말이에요 보통 립밤은 그냥 건조할 때 겨울에 바른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런 입술을 가만히 놔두는 거는 좀 극혐이긴 해요 이런 입술에 누가 키스를 하고 싶겠어 응? 그래서 건조할 때는 일단 무조건 발라줘야 되는데 건조함을 잡아주는 건 둘째치고 일단 발색 립밤을 사용하잖아 얼굴에 생기가 돋는다니까. 음? 응? 이런 립밤 하나만으로 얼굴에 혈색을 좀 잡아줄 수 있다니까요. 음? 응?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막 입술 다 갈라지고 창백하고 생기 없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겠어요? 아니면 입술이 촉촉해 보이고 생기 돋고 혈색 도는 그런 입술을 가지는 사람한테 관심이 가겠어요. 당연히 후자 아닙니까? 음? 응? 그중에서 이 오브제 립밤을 진짜 그냥 모든 남자들이 뭐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만큼 발림성이 너무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발색되니까 그냥 어딜 가나 스크도 진짜 조그매 그냥 손가락 하나만 해요. 이거를 맨날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 요 일단 열면 빨간 부분이 있고 파란 부분이 있는데 빨간색이 이제 기본적인 발색을 담당하고 파란색이 이제 보습을 해주는 역할이에요. 이게 향도 진짜 좋아. 약간 달콤하고 약간 블루베리 향? 약간 과일 향이 좀 나더라고요. 음? 솔직히 이거 하나만 발라도 키스를 부른 입술이 될 거라 보장합니다. 음. 지금 좀 건조하긴 해요. 이걸 이제. 어때요? 좀 생기 좀 살아난 것 같지 않아요? 아, 나 어떡하냐. 나 거울을 계속 보게 되네. 큰일 났네. 이게 같은 발색 립밤이라도 색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 좀 너무 립스틱을 바른 듯한 느낌을 줘서 남자가 쓰기에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오브제 거는 그 색감이 너무 예쁜 거야. 진짜 딱그 생기 넘치는 그런 입술을 만들어준다고. 그냥 가만히 뭐 학교나 뭐 친구들 잘 보잖아요? 그럼 다들 너도나도 할거 없이 주머니나 가방에서 이거 하나씩 꼭다 꺼내더라고 어, 다 하는 말이 똑같아 이게 제일 부드럽고 자연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다잘 따라했으면 외모는 어느 정도 다 갖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여자들은 키스 가능 여부로 남자를 판단한다고 이제 딱 가까이 갔어 응? 그럼 뭐가 신경 쓰이겠어? 이 거리에서 맞아 냄새야 냄새 응. 우선 가장 먼저 땀내 특히 겨땀냄새를 잡아야 돼요 이거는 니베아 데오드란트 스프레이인데 그중에서도 얘는 드라이컴포트예요 니베아 데오드란트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모를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데오드란트 자체가 땀 발생이랑 냄새 자체를 조금 억제해주는 제품이라서 향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저는 드라이컴포트를 쓰는 이유가 이게 비누향이야 응. 비누양이 진짜 은은하게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심지어 여자들 중에서는 이상형이 비누양이 나는 남자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공략하라고 응. 데오드란트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롤온 형식이 있고 이런 같은 스프레이 형식이 있는데 솔직히 롤온 형식은 딱 발을 바르고 나서 말리는 시간도 좀 걸리고 이걸 아무래도 직접 매번 갖다 대니까 이게 위생적으로 조금 괜찮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나 혼자 쓴다지만 찝찝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스프레이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또한 가지 꿀팁인 게 데오드란트가 겨드랑이만 뿌릴 게 아니라 우리가 솔직히 땀이 겨드랑이만 남는 게 아니잖아요 뭐 등에서도 나고 뭐 가슴 쪽에서도 나고 뭐 발에서도 나고 다 나잖아 근데 뿌려주면 효과가 너무 좋더라고요 뭐땀 발생을 좀 억제시켜주는 건좀 둘째치고 땀이 났을 때 그때 그땀 냄새가 안 나요 특히 얘는 향도 좋아서 여름에는 진짜 가끔 향수 대신에 이거만 뿌릴 때도 있어요 그만큼 향이 좋다 이거야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진짜 코앞이야 진짜 이 거리까지 왔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키가만 남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입냄새입 냄새. 솔직히 여기까지 관리 열심히 해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입 냄새 하나로 다 망친다 생각을 해봐. 어, 내가, 내가 다 속상하다. 아우. 그래서, 아, 이거 봐봐요, 이거. 리브러쉬. 얘는 리브러쉬 농축 가그렉인데, 얘가 100배 농축시킨 거거든요? 크기도 봐봐. 진짜 작아. 이래서, 이렇다 보니까, 휴대하기에도 너무 좋고, 진짜 오래 쓰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성비가 좋아 근데 가성비만 좋은 게 아니라 성능이 말도 안 되게 좋아요 진짜로 솔직히 일반적인 가글 중에서는 진짜 화해가지고 막 고통스러울 정도로 화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진짜 순해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심지어 그 가글 하고 났을 때그 특유의 텁텁함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응? 그리고 또 일반 가글들은 약간 그더 독한 향으로 원래 이구취나 이런 거를 살짝 그냥 감싸주는 느낌인데 얘는 그냥 근본적으로 그구취가 나는 그 균을 그냥 싹 그냥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 너무 좋아. 효과가 너무 좋아요. 이거 여러분. 사용법도 제일 간단해요. 여기 보면 뚜껑이 있는데 여기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에 물을 넣고 본품을 한두 펌프 짜서 섞은 후에 가 괄하면 끝이야. 얼마나 편해. 좋아요,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잘 따라왔으면 여자들이 당신들을 다르게 볼 겁니다. 장담해요, 진짜. 어때요? 여자들이 원하는 남자 되게 솔직히 어렵지 않잖아요. 응? 생각보다 쉽다니까. 진짜 관리하는 남자들이 적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하잖아 그럼 돋보이게 된다고 알파 메일이 되는 거라고 그니까 러제 영상을 보는 분들일 만이라도 제발 좀 참고해서 관리 좀 해보세요 해봐야지 알파 메일이 되자고 우리 음 좋아 아 그리고 이거를 친구들이랑 공유해주면 더 좋으니까 예 네. 알지. <웃음>